안녕하세요 초론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9일이네요 월요일입니다 어 그저께 초론공인TV 그 1번 매물 단톡방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 하나가 공유로 올라왔던 게 있어요 어, 그 자료가 우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논할 때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조정 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 다시 또 다른 매물을 조정 지역에 하나를 더 샀다. 이럴 경우에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1년 안에 처분하고 두 번째 산 집으로 어, 전입까지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입을 어, 주민등록을 옮긴 후에 하루만 살고 빼도 되는지 아니면 뭐한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되는지 일주일만 살아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기재부에서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답변이 있습니다. 그거 들고 잠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보시면요. 제목이 어, 양도, 양도, 양도소득세 파트에 국세 법령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어, 기재부, 조세법령 운용과 어, 100, 어, 592번, 요 문서 번호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요 질의 항목 안에, 질의 칸에, 질의 회신란에, 여기 보면 양도소득세 클릭하시가 검색을 하면 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제목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 전입 신고 후, 즉시, 즉시, 태거시, 소등령 155조. 요거는 그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비과세 특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이걸 질문을 해 놨어요. 어떤 케이스로 질문했는지 밑에 질의부터 한번 볼까요? 사실 관계가, 어, 2009년 8월에 종전주택 A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작년 7월에 신규주택 B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2000 어, 작년 9월에 종전주택 A를 양도를 했는데, 어, 이걸 양도를 하고 나면 어, 2021년 올해 10월 신규주택 B에 이사를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를 예정을 하고 있네요. 이분은 음, A 주택 가지고 있고 B 주택 가지고 있었는데, 어, B 주택 산 날로부터 2020년 7월이니까 한두달 뒤에 이걸 팔았네요. a를. 얘는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어, 그리고 나서 처분하고 나서 양도일로부터 어, 1년 안에 그죠. 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전입을.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입을 이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 8월 가본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는 a 아파트를 취득. 그리고 20년 7월 가본 조정 대상 지역 소재 b 아파트 취득. 전세입자가 있었는데 10월 말일 날 만기가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세입자가 없었다면 9월 안까지 전입을 마쳐야 되죠. 그런데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세 만기가 끝나는 날 계약 만료 예선까지는어 전입을 안 해도 봐주는 거예요. 최대 2년 기간 동안. 그런데 이거를 매수 후에 새로 계약서를 쓴 거는 인정이 안 되고 그 전부터 있던 임대차 계약을 길게는 2년까지는 봐줍니다. 이분은 사고 나서 1년 1개월째까지 이제 만기였네요. 이럴 경우에 세입자를 예를 들어 내보내고 하루만 딱렸다가내 주소를 빼고 도로세를 놔도 되는지 이분은 그게 궁금했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2020년 9월 A 아파트를 이제 아까 팔 예정이었죠. 그리고 21년 10월 B 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어그 나머지 이제 1가구 그 1주택 그 비과세 요건들은 다 충족한 것으로 전제를할때 하루만 여다가 빼도 되느냐 이게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거였고요. 질의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 A와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 B를 순차적으로 취득을 한후 신규주택 b 에 이사 및 주민등록법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즉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령 155조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신 어,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하루만 했다고 빼도 되느냐? 이 질문을 질문의 요지는 소득령 155조 어, 이항 감옥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며칠 이상 예? 30일 이상 그럼 이 30일은 그냥 터무니없이 30일이라 했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죠 회신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겁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뭐 2년간 보유해야 되고 뭐 1년간 A, B 차이나게 사야 되고 뒤에 어, 거산 날로부터 어 2019년 12월 16일 이후는 1년 안에 처분해야 되고 전입까지 해야 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1항 요호 감옥의 주민등록법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요 6조에 뭐라고 되있냐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의 주소나 거소, 거소는 이제 뭐 외국에 있던 사람이 국내에 뭐 183일 이상 뭐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들에 뭐 거소라 하겠죠. 그걸 가진 다음 각호의 사람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 아예 의로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며칠 이상예? 30일 이상. 주민등록법에 이렇게 요게 작년 6월 9일자로 일부 개정이 됐네요.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30일이 아니고요. 어, 여기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되어 있는데 음, 요거는 이제 뭐 이사를 가면서 어, 14일 이내에 보통 뭐 전입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고 전출신고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네요 그거에 따라서 30일 이상 주민등록법 6조에 따라 거주할 목적으로 어, 그렇게 해 놓은 경우 어, 그거에 따라서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거래요. 잠깐 뭐한한나을더 갖다 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어, 아까 1항 요호였죠 1항 요호 과목 잠깐 한번 볼까요. 155조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실제로 1항 2호 감옥 이겁니다.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아까 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나와있었고 그죠? 어, 그에 맞추어서 딱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갖다 놓은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이런 질문 안 주셔도 되겠죠. 무조건 한달 이상은 주민등록 갖다 놔야 됩니다. 요게 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함께 오늘 공유를 한번 해봐드립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또 요건을 갖추면 앞에 게뭐 비과세 요건이 되어서 세금이 안 나올 것들을 뭘 몰라서 일주일만 내놨다가 주민등록을 또골라당 빼가지고 비과세 요건에 탈락이 되고 어 중과 아니면 그냥 일반 세율로 3년 안에 팔면 또뭐 일반 세율이겠죠. 일시적 이주택인데뭐 거주요건 이런 걸못 지켰다 하면 3년 안에 팔면 일반 세율입니다. 그걸로 또 세금을 뭐 억대 이상 더 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알면 그런 걸 예방할 수 있겠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